AM 1161kHz FM 95.9MHz 부산 MBC 라디오입니다 HLKU 마음을 나눕니다 희망을 발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이 시간 여러분의 부산문화방송입니다 부산문화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